안녕하세요. 홈미케릭 에이포스입니다. 여러가지 일들로 시끄러웠던 한 해였지만 이렇게 또 새해가 밝아오네요. 그럼 올해도 한번 짚어볼까요? 2021년 로드자전거의네가지 트렌드 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래도 그래블바이크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기존의 로드라이더 분들이나 새로 입문하시려는 분들의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우드바이크라고 해서 꼭 레이싱과 컴페티션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자전거 제조사들 뿐 아니라 국내 수입사는 물론 용부품 브랜드들까지도 이를 인식하고 더욱 분발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자도 그렇선 는 당연히 반가울 일이죠 현재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2 1년식 라인업을 발표하면서 올라운더 로드 자전거들이 다수 공개 및 출시가 된 상황인데 다들 하나같이 에어로라는 키워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스트랩, BMC, 자이언트, 캐년 등등 다들 올라운더에 에어로라는 키워드를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어로 하지 않은 올라운더를 찾는 사람은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겠죠 스페셜라이즈는 아예 벤즈를 안 보이는 곳에 치워놨네요 불과 2020년에 만든 영상에서만 해도 다르게 이야기 했었는데 변화가 빨리 찾아왔네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프레임들의 지오메트리를 지켜보고 있자면 아주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승차감까지 가져가려고 하나 봅니다 이제는 올라온 더 바이크라는 개념이 좀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식상의 수준인 화젯거리지만 뭔가 미련이 남아서 그런지 다뤄보고 싶었어요. 21년씩 TCR에서 림브레이크가 수입이 안된다는 걸 알았을 땐 정말 TCR 너마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대회에서의 결과들 역시 디스크의 니즈와 수요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이젠 엔트로피네요. 인사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시판되는 퍼포먼스 바이크들의 슬랩보금률은 아마도 역대 최고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MTB는 말할 것도 없죠. 현재 시점에서의 시마노의 카운트 다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제품을 들고 올 것이라는 기대는 모두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의심할 사람은 많지 않겠죠. 하지만 시국이시국인지라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데요. 특히나. 이번 사태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이 얼마나 비중이 좋은 시장인지 다시 한번 체감했기 때문에 제 우려가 우려에 그칠 것 같지 않다는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올한 해에도 다들 건강 조심하셔서 즐거운 시즌을 보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봅시다. 지금까지 흥미케닉 에이포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